이스 좋아 좋아 양님 이번판 킬당 천원 미션 구고 좋아 일일라운드이튼을령하십시오괜거아아요아는 비싸. 죽었는데 답이 한만대로 뺐다 가지 근데 이거, 이거 갈수 있으려나? 가야 어 가야겠다 근데 갈게 갈게 가야지 이 <웃음> <다. 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그래 킬좀 따봐 킬좀 햄찌 있다 햄찌 햄찌 햄찌 올린다 햄찌 올린다 저거 저거 해줘야 돼 같이 딜 해줘야지. 이기도양아나혼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있어. 아이스나이스아이아이스 아이스. <목소리도> 나이스 nice. <웃음> 냥이랜드 계장 냥님 정확히 13킬에 3 큼큼 <웃음> 이번판에 13킬 보다 많이 키우면 미션금 액스 2배 어떻쌈? 13킬 2년은 영원 인생은 한방 못고떠블러가 군산으로 떠납이야 아니 게임이이겨야보시지아 <웃음> <씨>, 대단하냐고 <웃음> <웃음> 미션 달성 못하겠는데? 야 13필 개 껌이라 생각했는데 너무안되려 남길 때 물이 강합니다 일로 가면은 메이한테 개 털릴 것 같은데 메이 저기 어가시시다어 14킬! 키행이다 야, 이거, 아, 진짜, 에바다. 안 보여! 아, 이거, 아, 이 잘못 이어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아, 이 아, 이 야, 이게 어떻게 제한테 가냐? 앞으로 나오시지. 아! 들어가아이 아, <목소리가> 재미있 neut터와 e x p e 와. 네있담벼시지 나이스. 있는 햄벼지 28. 나이스. 아무튼 미션 성공. 굉장히 감시기지 지브롤타에 도착합니다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야이스. 냥이랜드 아직 개장 중 단판 28킬보다 많이 킬하면 아첫 미션 금엑스 3배 곧고첫 미션? 28킬리하면 영원히 사아 대박이다. 걸어보죠. 갑시다. 어 갑시다. 응. 갑시다. 응. <웃음> 고작마 <놀람> <놀람> <놀람> 겐지를? 진짜 에바다. 야 겐지 언제 죽냐? 나이스. 29킬이야? 아, 다행 다행. 아이헨 말대로 떠났다 수비를 준비하십오 쿡쿡 냐이스. 네, 냥이랜드 마감 직전 단판. 29킬 보다 많이 킬라면 <웃음> 첫 미션두 맥스 베고고 간다 간다 스탑. 간다. 간다. 29킬이 하면 <웃음> 여원. 묻고 더블로 <떠볼러> 가. <웃음> 제발, 치료좀해 제발, 요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, 제수 제발, 제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잘해는 건지 알이 우리 앞에다? 아나이 너무 따라와 얘들아 이거 이제 못하냐? 이거 이 못하면 어떡해. 아니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맛보고, 그래야 내 길이 되거든. <웃음> 아, 드디어 처음 <첨>, 죽었다. 뭐다 죽어놨어, 좀. 나이스, 나이스. 아니, 철철 죠 真的 <laughs>